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랍입니다. 밀랍 할 때는 제가 용병과 현지자변을 합니다. 소독으로는 우리 항의사. 항의사 친구. 따라가고요. 자, 항의사또 잡기 어려운 게 너무 운빨이야. 운빨이라 <웃음> 힘들죠. 어, 근데? 약간 잭팟이 터집니다 잭팟이요 12시 어, 까지 가져왔기때문 아한접하게 2까지 가져왔기때문에 한접포 a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오호호 일단 굉장히 빨리 잡았기때문에 2층에서 해독기 돌리는 잡곡가 해독기 견제 해주고요 어째 이렇게 빠르게 겨, 구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속6시가 없기때문에 음누구서게 구출 올걸 알죠 제가 그래서 천천히 2승엔해독기 견제해주면서 느긋하게 개공이 잡으러 옵니다 근 <웃음> 네, 이거 약간 공포 놀일까도 생각했는데 아~~ 약간 제가 눈아기계공님이 저렇게 간땡이가 탱탱 부은지 몰랐습니다 간땡이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탱탱 부어있었고요 잠이 좋다 해야하나? 자25 채워서 안 굳도록 세워주게 음. 상하단뒤에 음. 같이 박해줍니다 음. 음. 음. 이거 또 어려워건데 이게 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음. 백 채워주면서 음. 마무리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음. 지하감옥 가자 음. 골사이가또 호시탐탐 노리는게 아주 킹받기 때문에 지하감옥이라는 음. 안락한 저의 어. 저만의 낙원으로 음. 음. 포근하게 품어줍니다 또구출 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위에서 좀 확인해보고 이제 오두막 해독기 견제 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는독기도 견제해주고 와... 잘 숨어있네요 저기 숨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흫여 <웃음> 예, 빡빡이 견제해줍니다 빡빡이 쿨타임 3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0%도 위협적이에요, 응? 생각보다. 그 작곡가, 그냥 고개 사가 아, 골동품 상이니 인 해독기 돌리는 거 보이죠? 대충. 어... 어... 이러면은 또 가는 척 하다가 그냥 텔레포트 하는 게 나을 것요 중앙 해독기 맞고, 텔레포트. 아! 아, 막힌 거 뭐야? 응? <웃음> 어쨌든. 한대 부수고. 어. 자, 여기 라면은 어, 확실하게 배까지 채우고. 하지않고 아... 헤어서 안돼! 아,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네? <웃음> 아, 아, 처음은 잘했지만, 두 번째, 실수했기 때문에 마무리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개공이 마중 나가주고요 바위 이에 있는거 이기 때문에 이당히헤면이고자 존재감 렇죠 네? 어? 왜 미리 했어? 나! 판정! 네. 하, 야발! 판정 이게 뭐냐고! 아니, 어. 판정 <웃음> 어, 어. 에바쓰기 진짜.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는 어. 할만 합니다. 자, 곧 있으면 사라지는데 빨리 채워가지고, 개공 잡아주고. 음. 어? 오케이, 와, 쿨타임 딱 끝나기 직전에 잡았다. 어. 묻고 나서, 던지, 해줘야 합니다. 밀락 없이 던지고. 음. 어어? 네. 이가 없네 네? 와 뭐야 아다리 심리전 나이스 선다 음, 이또 약간 내가 잘했다기보다 생수들이 실수한 빈템을 아주 잘 찾고 가는 게 아닌가 골쌍이가 음, 구슬 간, 아 해독이 반대쪽 문 돌리러 가는 거 알고 일단 개공이부터 찾습니다 개공이가 여기 주변에서 호시한턴 놀이인데 아, 지감을 갔네, 이거. 지감을, <웃음> 아, 지감을 갔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에반데. 에이, 상자 까는 거 아니지? 어? 아 아니, 상자 소리 내가 못 들었다고? 내가 상자 소리 하나는 진짜 귀신같이 듣는데 이걸 못 들어? 와. 이게 멀리 가면 잘안 들리나 보다. 일단 개구멍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 찾고 있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아 이거 배이 무조건 있구나 판단해가지고 일단 이명 체크은 됐어 그래서 다시 가 이번에 2층까지 올라어 해도 해안가 쪽에 개구멍 있는 거 예측해가지고 약간 이쪽에서 대기해봅니다 2층에 없는 거 확인하고 1층에도 없는 거 확인하고 저거 안 보였거든요 진 아다리가 레전드네요 아... <웃음> 어쨌든 다시 나오고 어디 있는 거야? 하다가 에? 이제 여기서 에? 개공이 뭐 실루엣 발견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거 보이거든요. 아 네, 봤어요. 그리고 쭉쭉 따라가기. 어, 근데 이 개이득인 게 개공이가 주사기가 나왔어. 그건 약간 하늘이 날 도와준 게 아닌가 <웃음> 아 싶구요. 만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에? 아, 그냥, 굳혀서 평타를 했어는데 제가 밀리, 미래에서, 이거는 기회가 없어졌죠. 어? <웃음> 어? 이거는, 아... 평타! 대하! 어? <웃음> 잠깐만. 내가 <야>, 골상이가 <굴소이가> 대하를. 골상이 <웃음> 대하 있는데? 어? 개, 개이득? 아... 오, 이올 이기네요. 얌지. 아 근데 대화 쓸거 같아가지고 나 이거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